선을 타고 도착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공항에서 내리시고 나오면 은요 화면을 접어줄거예요 제주도에 도착했다는 라설레임 때문에 뭐 공항에 뭐 특별한게 있겠어라는 생각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게이트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죠 나가자마자 제주공기를 한번 싹 흡입해주고요 버스를 타실 분들은 요 앞에서 버스정류장 번호를 확인하고 노선을 확인한 뒤에 버스를 타고 가시고요 차량 렌트를 하신 분들은 앞에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주차장 쪽으로 가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식으로 제주공항과는 첫날에 빠이빠이 하겠죠 뭐 사실 제주공항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할 건 없겠지만 알아두면은 괜찮은 정보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제주를 떠나는 날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기가 1번 게이트에요 1번 게이트에서 반대쪽으로 계속 쭉 걸어오시면 은 주차장 보이고 저 주차장 뒤쪽이 흡연실이 있어요 자 제주공항 1층에 1번 게이트부터 살펴보면 은 일단 편의점 CU가 보이고요 그 다음 바로 옆으로 엔젤리너스 커피숍 보이고요 1번 게이트하고 2번 게이트 사이에 종합관광 안내 센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제주도에 관련된 관광 정보를 얻어가면 될것 같고 궁금한거 물어보면 될것 같아요 자, 또 2번 게이트 바로 앞에는 국내선 도착이라고 해서 네, 지금 제주도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렇게 돌면서 나가면은 바로 2번 게이트고요그 다음에 2번 게이트에서 3번 게이트 쪽으로 걸어가다보면은 렌트카 회사들이 저렇게 쫙 안내데스크가 있고요 자, 그리고 3번 게이트 앞에 옆에는 일단 올리브영 보이고요그 다음에 바로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푸드코트가 보여요 자 1층 푸드코트 뒤쪽이에요 그안 보여요 뒤로 에스컬레이터 뒤쪽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들어오시면 여기에 유아 임산부 휴게실도 있답니다 그리고 4번 게이트 앞에는 신한은행 그 로고랑 똑같네요 제주은행이라고 보이고 여기서 환전도 가능해요 ATM 인출기도 보이고요 자, 5번 게이트 옆에 역시 관광안내소 그 다음 패라다이스 호텔 그 안내소 있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가면은 저희가 국제선 출발이라고 써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국제선 공항이 있나보죠 또 5번 게이트 옆에는 그 와이파이 라우터 그 다음에 심카드를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국제선이 거의 운행을 안 하는 시기라 오을 닫은 상태네요 나름 정수기도 있고요 저 5번 게이트에서 이제 6번은 없는데 그 아무튼 방향 5번 게이트 끝쪽으로 해서 쭉 왔더니 공항 의원이라고 여기 보이잖아요 병원도 있나봐요 그리고 저쪽에는 그 유실물 보관소도 있고요 뭐 그래서 어. 제주공항에서 뭘 잊어버렸다거나 하면은 여기를 찾아오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 유실물 관리센터, 그 다음에 수화물 보관소까지 있고요. 수화물 보관소 같은 경우에는 뭐 제주공항에 일찍 도착을 해서 아, 짐을 들고 다니기는 힘들고 귀찮을 때 여기다 이제 잠깐 맡겨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그러신 분들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데니까. 자, 5번 게이트 끝에도 후변실이 있어요. 또 역시 5번 게이트 앞에는 뭐가 있냐면 공항 리무진을 탈수 있는 곳이 있고요. 지금 지도보시면 은 공항에서 이렇게 내려오죠. 그래서 뭐 대포항, 약천사, 월평, 강정, 서건도, 서귀포구도, 서귀포카르텔 뭐 이렇게 도나봐요 노선이. 그래서 금액은 공항에서 중문까지는 4,500원, 월드컵 경기장까지는 5,000원, 서귀포까지는 5,500원 이렇게 나와요. 리무진 버스는 뭐 일반 버스처럼 뭐각 정류장보다 쓰지는 않으니까 많이, 그거는 편하겠죠. 근데 가격이 조금, 그거보다는 좀 비싸다라는 단점이 아, 리무진 버스는 이렇게 생겼어요. 서울에 있는 거랑 똑같네요. 그 다음에 공항 건너편에 지금 저기 가시는 분들이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저쪽에 보시면 회색 건물이 있어요. 저 회색 건물이 이제 렌트어 카라고 써있거든요. 그러니까 렌트카 빌리신 분들은 저쪽으로 가셔야 될것 같아요. 저쪽에 렌트카 회사들이 다 몰려있거든요. 저는 지금 이 제주도 공항 1층에 있는 그 게이트 1번부터 5번 사이의 버스정류장 앞에 서있는데 제주도올때는 뭐 대부분 분들이 렌트카를 빌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렌트카 빌리는게 부담이 되거나 뭐 저처럼 혼자 다니시는 뚜벅이 분들은 그 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겠죠 제주도 버스 노선이 좀꽤있더라고요 공항에서 많이 가는게 그래서 보시면은 본인이 그 묵는 숙소의 위치를 미리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어몇번 버스가 거기를 가는지 어, 미리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는 서울처럼 버스가 그렇게 막 자주 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숙소가 금능 쪽이었는데 음, 거기는 버스가 20분마다 한 대씩 다니더라고요 그뭐 버스마다 뭐 다르기는 하겠죠 어떤 거는 뭐 몇분마다 더 자주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띄엄띄엄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미리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 알아볼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그 네이버 지도에서 출발점을 제주공항으로 하고 본인 숙소를 도착시점으로 하면 은그 버스 번호하고 노선이 다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저는 공항 3층에 지금 현재 있고요. 이 5번 게이트 즉그 제주 공항을 등지고 오른쪽 맨 끝에 여기가 이제 국제선 출발하는 데인데 보시다시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참 안타깝죠 자 국제선 타는데 옆에는 KAC 비즈니스 라운지라고 있네요 이거 뭐 관련되신 분들은 가서 서 쉬시면 될것 같고 자, 아무튼 저는 뭐 국내선을 타니까는 반대편으로 갈게요 저기 이제 제주도를 떠나시는 분들 자 항공기내 반입 금지 물품들 보이시죠? 공구들 가위나 칼, 날카로운 것들 있죠? 벤치도 안 되는구나 삽도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요거 뭐야? 홈키퍼 부탄가스는 당연히 안 되고 락스도 안 되고요 3층 3번 게이트 앞에는 칼 라운지도 있어요 뭐 관련돼서 뭐 이용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, 3층에 2번 3번 게이트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셀프 체크인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공사에 맞는거 버튼 누르고 예,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 탑승권이 나오죠 자, 3층 2번 게이트 옆에는 약국도 있어요 급하신 분들은 여기서 약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출발 게이트가 그 3층 1번 게이트 옆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게이트 옆에도 있어요 두 군데가 있네요 자 4층에 에스컬레이터가 올라오니까 는 식당들이 몇개 보이네요. 식당 간가 봐요. 4층에 어린이 노래, 아, 놀이방도 있는데 지금 문을 닫은 것 같아요. 코로나 때문에. 원래 반상이라는 식당도 있네요. 일반적인 한식인데 약간의 제주도를 가미한 뭐 그런 느낌. 그 다음에 짜장짬뽕 파는 뭐 다른 뭐 중국 요리도 파는 차이나 가든이라는 식당도 있고요. 롯데리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 3 1 푸드 에비뉴라고 네. 푸드코트도 보이는데 메뉴는 대충 제가 보여드리면 요렇게 비행기 전망대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거는 없나봐요 마지막으로 한라산이나 한번 또 보죠 안녕 제주도 성수기 때는 사람이 엄청 많죠 네, 쉴 데가 없으면은 네, 여기 국제선 요쪽에 오셔서 앉아서 쉬시면 될것 같아요 네, 국제선으로 비행기가 안 다니니까 자 저는 이제 시간이 돼서 네, 국제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잘 쉬다가 이제 비행기 탑승하러 갑니다 와 제주공항 아시아나 항공기 뜨고 있습니다 우호. 와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거라 그런지 진짜 여기서 보는 제주공항은 진짜 아름답네요. 면세구역 6번 탑승구 앞에 야, 엄청나게 큰 면세점이 보이네요. 아 저게 제가 타고 갈 비행기입니다. 엄청 크죠? 지네요. 자 드디어 이제 탑승을 시작합니다.